여러분, 그 성경책하고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좀몇 구절 알려드릴까? 선지자님, 가죽피에 쌓여있는 나를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진리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서 그 이름을 성경이라 붙였습니다.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파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여 애지중지하고 신앙처럼 하나님처럼 믿고 받드는 것이 성경 내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대단하지만 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반드시 이를 타게 해야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록되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 것인데 그 소중한 진리는 찾아보지 않고 바르게 탐구하고자 하는 자가 없이 그저 제 욕심에 제가 구하고 원하는 달콤한 기절에 매료되어 달콤한 문자의 기록만을 절대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찌 기록되었던지 저 입맛에 좋은 문자의 기록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보니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문자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의 길을 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말씀 주는데 이거 내가, 읽, 이거 가지고 나를 저한테 평가받네요. 이 길을 바로 잡는 것은, 망란이 선지자 네가 적임자라 당신이 적임자라 보내줘 그런데 헛되게 가르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의 종파 교회의 가르침이 나나 나, <웃음> 성경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 66권을 가르켜 말하기를 성경의 감동으로 써서 완벽하다고 1.1핵도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하여, 그리 가르치고 믿지 않는가요? 이 말은 나에게 기록돼서 그리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생전에 그리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는 순전히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니, 아무 가치도 없고 세상을 속이는 말이랍니다. 이말 자체가 나에게 기록된 것을 변조한 사악한 자들이 변조했기에 드러나는 모순점을 짐모 내고 거론하지 못하게 한 데서 시작된 말이니 바로 이 말은 나 성경이 이미 변조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제자분들께 알려주세요. 변조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그래도 성경이 변조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겠지만 어떤 사악한 지상의 절대 권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살라여 돌판의 침필로 새겨진 10개 명도 그들이 변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 무슨 말나오나 그러니 성경도 그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사악한 자들에게 조작되었을 것을 이대로 열어두고 봐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성경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